저는 지금 장성 황룡강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장성 황룡강에서 꽃축제를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. 코스모스, 해바라기 꽃 이렇게 쭉 있거든요. 양쪽으로 펴가지고 있는데 아주 멋집니다. 그래서 이런 영상을 제가 한번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놀러 오셔가지고 장성 황룡가의 꽃축제를 보시라고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. 그러면은 다니면서 제가 쭉 한번 찍어볼게요. 이 코스모스가 엄청나게 많이 피어있어요 지금. 보면은 황룡강 주변에다가 온통 지금 해바라기 꽃으로 이렇게 많이 심어놨습니다.